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기한팔사가 이시연 빠니보틀과 함께 색다른 여행을 떠난다. 세계일주는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무작정 남미로 떠난 기한팔사와 이시연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의 현지 밀착 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기한팔사와 친해졌다는 김피디는 기한팔사와 꾸준히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주로 무엇을 원하고 하고 싶은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여행 이야기가 나왔다. 멀리 떠나고 싶다고 날 아무도 모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하시더라. 그렇게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10일간의 여행을 함께 다녀온 이시연과 기안팔사도 남미 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전했다. 이시연은 기안팔사와는나 혼자 산다에서 오래 호흡했었는데 이번엔 여행을 먼 곳으로 같이 가게 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기안팔사의 매력을 오히려 잃게 됐다. 라고 농담하면서 보통 친한 친구랑 여행을 함께 가지 말라 하지 않냐. 실제로 그러더라. 서로 많이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기안팔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면이 있느냐는 물음엔 생각보다 리더십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 라고 해 폭소를 더했다. 반면 기한팔사는 오히려 시연이 형을 새롭게 알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처음 시연이 형을 봤을 땐 군대 조교 출신이기도 하고 형이라서 무서웠다. 눈매가 사나웠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구나 싶었다. 아버지의 등이 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더표용력 있게 껴안으려 한다. 라고 능청스럽게 답해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기한8사는 예능을 한지 7, 8년째 됐다. 그동안 못 봤던 그림이 많이 나와서 잘 됐으면 좋겠다. 녹화를 2회 분량까지 했는데 재미있더라. 시청률 잘 나오면 좋겠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지우 PD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 메인 PD로 만드는 첫 작품이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다. 제 친구 중 고학력자가 없는데 서울대 나와서 지우랑은 잘 지내니? 라고 물으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태계일주는 11일 오후 4시 30분 mbc에서 첫 방송된다.